선 만들어주는 기타 리스트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기 바닷가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포항이에요. 여기가 무슨 해수욕장인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어떤 분이 어제 교재가 좋다고 해서 그 교재 좀 보고 이렇게 말씀 좀 나누자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좋은 해석장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에서 저기 끝까지 가고요. 저 멀리 보이는 거가 아마 포스코인 같아요. 포스코. 아니면 말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기 저렇게 산업단지도 있고요.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와. 저기. 이렇게. 무슨 점자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보시나요? 이 지금 제가 저기까지 갈 시간은 지금 안 되고 이집 앞에 이렇게 좋은 해수욕장이 있네요 세상에 와. 근데 지금 이동해서 만나 뵙고 또 어떤 말씀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놀람> 오늘은 포항 클래식 기타 합주단 단장님을 역임하시고 포링클레타 앙상블 응. 리더를 맡고 계시는 신두학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네. 카메라 어색하네 그죠? 네어색니죠 <웃음> 저도 어색해 죽겠습니다. <웃음> 그 제가 유튜브를 자주 는못 들어갔지만 네. 음, 최근에 스테이밍을 한그 방송을 보면 진짜 재밌게 하시네. 아. 그 문제는 뭐냐면은, 어, 원래 클래식 종목 하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어떤 그뭐 자존심이나, 안 그러면은, 그 어떤, 음. 그 포커에 대한, 뭐랄까, 레벨? 그 음. 차이 때문에 많이 끌어 하시는데, 선생님은 음. 그걸 이제, 네. 그걸 뛰었어 네. 아, 하는 거보 뭐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리고, 구석법도 아주 그 부드러우면서도, 네. 뭐랄까? 음, 가슴에 받았는가? 아가슴에까지 네. 그래서 <웃음> 제가 용기를 냈을 때까지 내가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어, <웃음> 가, 네. 갑자기 출근했는데 전화가 낯선 분으로 전화가 네. 상담인가? 하고 네. 받았는데 막 <웃음> 얘기하시길래 네. 와 이, 이분 내공이 장면 아닌데? <웃음>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전화했잖아요. 네. 이게 사람이 이게 있어요. 자기는 실력이 요요 레벨 밖에 안 되는데 음. 아니, 뭐, 대가한테 레슨을 받은 사람이 아주 그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거든요. 그런... 이, 이 레슨은 레슨 잘하는 사람한테 받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 레슨 잘하는 사람 있고, 연주 그렇죠. 잘하는 사람, 그건 예, 좀 예. 별개의 예, 감이 예. 근데 이제 우리 의식 속에는 나는 실력이 요망밖에 안 되는데 이따만 하는 사람한테 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사실을 받아보면 그건 오히려 마약스라요저 이렇게 인연이 네. 돼가지고, 저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그 경력 30년. <웃음> <웃음> 내공으로 또 같이 또 중주도 하고 아 저도 영광이에요. 독주만 하면 내 마음대로 그냥 치고 내필드 내 치면 되잖아요. 근데 중주를 하면 들어서 맞춰야 되거든요. 저도 아까 전에 처음에 할때 선생님 좀 약간 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땡겨도 할까 했는데 그 저는 이 노래가 그렇게 막 땡기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되게 차분하고 회상하고 이런 느낌이라서 아, 하다가도 이건 아닌데 아, 땡겨도 할까 좀 하는데 음, 약간 음.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이 음. 잘늦춰주시는 거예요. <웃음> 어? 어서 늦춰주시네 네. 아, 그러면 내가 내, 내 노래 한번 해봐야겠다 네. 싶어서 하니까 선생님 다만 써줘가지고, 네. 아, 지금 저는 너무 고맙어요. 저는 사실 이건 걸 많이 쳐봤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선생님 오늘 처음 찾는데도 이렇게 아무나 먹고 쳐야 참잘못 칩니다. 왜냐면, <웃음> 카메라 먹도 되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거는 아무나 이렇게 못 쳐요, 사실. 선 음. 네. 쳐보라고 하면. 네. 근데, 잘치시네 합시다. 아, 그래도 <웃음> 네. 배운 게 도둑질인데, 이것도 못하면, <웃음>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요? <웃음> 이만큼 하는 게좀 부끄러운 거지, 사실은. <웃음> 그것도 한 번에 해놓은 것도 아니고, 막 계속 막몇번 틀리고 그래가지고. 아, 연습 몇번 번 했어요? 했어. 연습 뭐 5분도 안 되잖아요? 연습. 그런지? 그래도 좀 했죠. 아니, <웃음> 아, 원래 아세번맞춰 아니 원래 연습은 네. 둘이서 네. 최소 한 시간 정도 해야 아무리 쉬고 아, 한 시간 아, 해야 아, 아, 제대로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툴 네. 알았는데 역시 아, 그렇죠. 고수는 틀리네. 두번 쳐봤죠. <웃음> 네 아무튼 <웃음> 네, 음, 이게 예. 오늘 좋은 만남이네요, 보니까. 네. 아. 근데 오늘 이이 만남이 원래 사람이 네.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첫인상이안 좋은 사람이 있고 체상에 네. 좋은 사람들 있고. 아. 천사도이 상했는데, 정이가한 사람이였고. 네. 일단은 뭐 앞에 있다고 한이야 일단 두 가지를 다 저를 만족시키네요. 아. <웃음>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점심을 네. 잖아요 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포함물에 <웃음> 아, 처음 봤습니다. 먹어봤거든요. 네. 아, 진짜 맛있고. 아, 근데 네. 너무 비쌌던데 그게? 깜짝 놀랐어요, 아, 가게 입혀보고. 이건 특미라 해가지고, 원래 물리가 네. 만원부터 2만원까지 있어요. 이만원 2만 정도 예. 있는데, 네. 이 집에는. 네. 네. 그 전복도 넣고 중간에 아. 그 소라도 넣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 이게 영양이나 맛에 다 안좋아 그래서 또 쓰고 그래도 물을 많이 묻지 말고 에이. 조금만 아. 부어가고 물에서 물아 아, 깜짝 놀랐어요 보통 한 예. 만원, 만원천원 이런 아 그래도 좀 예. 부담스러운데 이는 나오서 예. 보니까 이두배 아. 아. 오늘 회 먹었으면 얼마인줄 알아요? 깜... 최소한 8만원 줘야죠 아 그래요? 예 오늘 점심값 반값 밖에 안들어 제가 살렸네 그럼 하 <웃음> <웃음> 아니 내가 한번더사야되나아니세 오늘 회를 사려야 <웃음> 했는데 아는다 <아니, 아니>, <웃음> 아유, 네.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네. 어, 저는 원래 그 포항 클래식 기타 피사장이라고 있어요. 예. 아, 어, 여기 사무실 말고, 다른데 시내 좀 큰데 있는데, 네. 예. 크기에서 한 30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아. 음. 본격적으로 한게한 한 30년 되시잖아요. 꿀로한건 30년. 기, 그러니까요. 30년 되죠. 근데, 아, 이타바이좀 있어요. 그니까 음. 기타를 치다가, 그때 막 볼링, 그 다음에 볼링 끝나고 골프 붐이 있어요. 한 10년 타발 했어요. 아, 그때 볼링? 천천히 안 잡았어요. 어. 낚시 하고 네. 좀 그, 한참 그때잘 나갈 때죠. 아, <웃음> 지나고 나니까 다시 그 이쪽 금압 쪽 다시 오게 되더라고요회기본능이라는게 음. 내가 아, 아. 옛날에 진짜 좋아했던 취미가 뭔가 예. 예. 근데 이제 뭐 한사람이 혼자 할수 있고 예. 또부리를할수 있고 그렇죠. 여러 일명일 수도 있어요. 단체로 많이 네.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포싱탑 주단 음. 음. 어, 역사가 좋지 않는 제가 그 88년도에 혀도 처음에는 포쿠키트를 오래 쳤어요. 네. 예. 쳤는데 그땐 좀 뭐라 좀 굵고 비슷하게 음. 좀 악보도 없이 막 치다가 악보를 접하고 아 음악이 이제 이런구나 음. 확실히 그레시켰타 이런 일을 느껴지 시작했는데 저, 선생님이 그폴인클래타앙상 그 음. 네. 이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할 건지 계획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 네. 단체 이름을 폴인클래타 네. 아. 음악에 빠진 클래식 기타 치는 사람들, 아, 이런, 네. 이런 뜻이에요. 최근에 보면은, 이, 흐름이, 대중, 아니면은, 그, 길거리음 막, 이 버스킹, 음. 이런 문화 콘텐츠가 네. 많이 이제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 한 3년 전에 결승은 했는데, 음. 기타 둘, 클래식 음. 기타 둘, 그 다음에 하모카 하나, 대금 하나, 이렇게 아, 결승했는데, 결승 했는데, 처음에는, 예, 크래식만 유지하다 보니까, 아. 사람들 다, 그냥, 좀,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보다가, 네. 그냥,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질 지나가고, 어떤 네. 사람은 조금 늦다가 그냥 가버리면, 더라그부은 네. 이제 울키만유처하는구원이 <웃음> 된다고. 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 거리에 말련놓은 <웃음> 아. 그런 회의가 들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크래시그 다음에 네. 대중음악을 좀습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근데, 우리는 또크래시하는 사람도 자존심 있잖아. <웃음> 네. 대중음악 두고, 크래식한거고 <웃음> <하면>. 그 <웃음> 이렇게도 한번 짜봅니다. 아, 맞아요. 그거 좋아하는데. 예, 뭐, 듀오인지나. 아, 그쵸. 속도 있는 거. 예, 네. 뭐, 슬픔이 한다를 위하여, 그런 음. 것도 좀, 울치는 네. 것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배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 뭐, 표감 한 40곡 돼요. 크래식하고 다섯 곡 하면 40곡 되는데, 음. 앞으로 제가 그 목표는 지금 100곡입니다. 100곡. 아, <웃음> 100곡을 배터리로? 아, 네. 그래가지고, 음. 매, 나갈 때마다, 대파트를 매일 좀 바꾸려고 하는데 네. 글쎄요. 하면은 제가 보면 가능한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어, 대중이 원하고 관중이 원하는 걸좀 많이 하려고 해요. 음. 어 그리고 이제 앰프도 있는데 앰프한 번만 더 바꾸면 뒷거리에서도 거의 생검에 갖고 생검에 갖고 오면 음. 음악 소리가 나지 않을까 음. 음. 계속 뭐든지 이렇게 진화하는 거지 네. 이게 도태하는 것보다 진화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당연히 잘 맞췄네. 네. <웃음> 그래서 네. 이거는 이거 님이 지금 내려오신다 했잖아요 네. 아니 연차도 많으니까 내가 올라가야 돼 이건, 이건 아, 내가 아, 올라가야 돼 <웃음> 그래 가지고 올라왔는데 네. 아 지금 너무 잘 올라왔는데 음. 아 저도 참 이게 네. 어,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감동적인데 이게 아 감동이요? <웃음> <웃음> 감동까지요? <웃음> 아니 네. 이제 그 음악을 같이 해보면 이제 해보면 알잖아요 맞아요. 아 이분하고 계속 해야되겠다 이게 네, 네, 맞아요, 바로, 맞아요. 바로 생 이건 나... 직감은 바로 생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일단 음악 장르부터가 네. 조금 맞는 것 같아. 이제 크 크레, 너무 클래식의 음악인 것보다도 네. 어, 대중적인 것도 말깔스럽게인주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없다고 보네요. 아 어떤 이런 음악을 좀 알리고 싶다 이런 경이 강한 것 같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떤 그런 면서도 어떻게 공감하고 이런 길을 통해 가지고 계속 조인더 합시다뭐 네. 네. 자주는 뭐 있지만 우리가 요즘 휴대폰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네네네. 네. 네. 같이 가지고 저도 자주 네.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제가 일이 있고 쌤또맞고또 예. 무슨 이벤트가 생기면 예. 그때마다 또 같이 또 그렇죠. 뭔가 일을 하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음.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